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. 탭하고 업그레이드 중입니다, 지금. 비비빅 <웃음> 그 상대로... 아까 3턴 기빠 좋은 4턴 넬리한 그 친구죠. 복수해야 됩니다. <웃음> 미스품 5코고 아즈샤라 뭐.. 무슨 아즈샤라 여왕 아즈샤라? 카드 플레임으로 말해주세요 아즈샤라 함선이랑 아즈샤라 이름 들어가는 카드 많으니까 몇장만 다르면 컨트롤에서는 뭐 같은 덱기네 주문을 금방금방 세장 채우나? 여왕 아주잘아? 그게 후쿠터스크 보다 쓰기 쉽겠는데? 거수 한마리 네. 조금만 채우면 근데 이게 이게 컨트롤전에서 좋지 않을까? 상대 카드를 훔치면은 이렇게 하는 방금 들었는데 왜 직업이랑 카드랑 다르죠? 정체공개 도적이었다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두기장 안하나요 정규 도적 이거 재밌어가지고 좀 이거 좀 하다가요 다음번에 분쇄로 다 달라갈 것이고 강도 되는게 아깝나 그러면? 음... 빙하작용? 이제 해적 3개 됐는데 인양 해야 5개 이거 내면 6개 좋으려나? 전사전은 길게 하니까 안도울 안도울 갈치 이거 표현할 걸 그랬나? 0만원짜리 되게 있는게 이거 낼때더 좋고 들고 있으면 0만할일건 공짜 3d 쓸수 있어서 좋고 탱크 생각하면 되게 넣어야 되고 한돌한돌이 먼저신건데 <웃음> 영문을 번역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벽돌 브릭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무너뜨린다 그런 영어를 번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빙하정이 먼저? 방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큰거 소환해봤자 빙하정 좋은거 뭐있냐? 해적이나 뽑아야겠다. 스택 올라가죠, 이거. 내가 해적을 8 소환했으면, 소환이니까 이것도 스택, 스택, 어, 뭐, 스택 한개 쌓임. 이거는 하려면 변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? 7턴에 뭐 하냐, 그러면. 아제3934 <웃음> <웃음> 그냥. 갈치 교환 우선 인양. 인양은 스마트낼때 하고 싶지 않나? 그럼 3코 되고 칼 차고 끝. 자갈발까지 되고. 이거 3개만 있으면은 좀 약한데?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무장관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좀 참. <목소리> <목소리> 방어도 닦아 후크터스크 처음 써봐요 후크터스크 첫 경험 두근두근 재밌겠다 핸들을 훔쳐 덱을 훔쳐 핸드 두장때덱 다섯 5장. 장덱 다섯 장인가? 기빠존으로 줄어들었네 덱이 더 탐나네 카자코산됐을때 그, 그, 그, 유물 훔치는 재미도 있겠는데? <웃음> 뭐야 빌드 정리도 못하네 뭐야 이거 그냥 급앞해야되는거 아닌가? 그러면은? 급앞이 더 좋은거 같은데요? 아닌데? 스마트 침묵됐네 어차피? 그럼 돌진 아니잖아 상대편에 되게 있는 다섯 가족옵니다오오 태장들 그막다 됐나 이제 남경. <웃음> 어? 돌진댁이였어? 몰랐어. 아니 여기는 돌진댁 힌트가 한 개도 없었잖아. <웃음> 핸드다 있었네. 그냥 박미린 줄 알았어요. 아까 만났을 때 돌진댁 아니었지 않나? 핸드에 있는 갈반을 훔쳤어야 됐네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! 구독도 부탁드려요!